아유 반갑습니다 자 지금 뒤쪽에 보시면 요새 인기가 넘치다 못해 그냥 폭팔해버린뭐한판하는데 요새 거의 뭐 한두 시간씩 걸리고 그러는데요. 전설의 게임기, 포켓몬, 가오레. 드디어 첫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현재 4탄까지 나왔는데, 여기에서 뭐, 레쿠자도 나오고, 심지어 두개 포켓몬을 이렇게 합체할 수가 있대요. 제크로무랑 블레시라무, 요거 합체하면 이제 화이트 트레모, 블랙 트레모 이렇게 나온다는 것 같은데.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오늘 처음 플레이 하자마자 과연 5성 뽑을 수 있을까요? 5성 뽑아주마. 아니, 이거 뭐, 어떻게 하는 거야? 어, 어, 사성 잠깐만, 이거 사성 있는 거죠? 모양이 한카리아스 같은데? 일단은, 오, 삼성 짜란보우고. 아니, 뭐야, 이거 1성밖에 안 나왔어? 이러면 별로 안 좋은 거 맞죠? 좋아. 이렇게 막 누르는 거 맞나? 이게, 2 8 0 이게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좋은 포켓몬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건가? 오! 아, 오늘 약간 오성 얼굴이라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, 아... 사성만 뽑아도 기득 아닌가? 음. 일단 그러면은 가볍게 한번 삼성 잡고 사성 최소 한번 사성 노려보자. 어, 잘 되고 있는 거 맞아? 이거? 근데 이거 죽을 것 같아. 삼성도 못 잡을 것 같아. 안녕히 세요 여러분. 아니 이러면 이러면 실패인가? 아 리자몽, 리자몽. 어, 거북왕. 거북왕 좋아. 자 거북왕의 공격. 그거 자. 이거를 잘 선택을 하면은 어 공격 데미지도 올라가고 그런 거죠 이게. 어. 아 이거 초판이라 아예 잘 모르겠어. 음 아, 아, 이럴 수가. 삼성도 <웃음> 못 잡았어요. 이게 맞아요? 에이? 어? 아, 둘다 잡은 건가요? 어. 네. 우와, 나이스. 아니, 지금 옆에 분이 하고 계시는데, 야, 이거 장난 아닌데요? 그란돈이랑 솔가리고 있어. 저의 첫 삼성 포켓몬, 예. 짜랑구고, 얻었습니다. 아까 보니까 한 칼일 수 있던데? 한 칼일 수 있나? 아. 어, 아! 새로운 포켓몬, 뭐야?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포켓몬들이 너무 약해서, 아, 사선 갖기에 좀 힘든 것 같아. 오. 공격 모션 뭔데? 화려하네. 아! 사성 뽑지도 못하는 건가, 오늘? 안녕 아. 와, 옆에 선생님께서 솔사레오랑 그란돈 한번 <목소리> 써보시라고 빌려주셨어요, 대박이야 아이 정도면 은 이거 가을의 금수저 아니야? <목소리> 시작부터 전술 두 개를 쓴다? 자, <목소리> 아, 그러면 일단은 아쿠스타 한번 뽑아주고 그란돈 들어갑니다 어, 뭐야? <목소리> 잠깐만, 1성 <일성> 뜬 거야? 이성또 <목소리> 끼고 오케이. 멋있는 거 봐. <웃음> 어 미쳤다. 자 전설 파티 한번 들어가보지. 야 게임 안 된다 여러분. 제트 기술까지. 어미 <웃음> 승리셔 이거 일성이랑 이성이랑 기술 차이가 너무 심한데? 와 연출 미쳤다. 거의 지구 멸망 기자야. 일단은 저는 뭐 오늘 5성못 뽑아서도 이거 전설 포켓몬 서브몬만으로도 대박인 것 같아. 요자 그다음 그란돈. 어 얘는 그, 그란돈은 그 한카레아스랑 좀 비슷한데 스킬이? 어 아니 없어요. 중국이아 진짜요? 네, 네, 네. 아유안 주셔도 되는데 아유 혹시 뭐좀표요하신거 있으실까요? <웃음>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 아잘 쓰겠습니다 옆에 선생님이 <웃음> 피카츄 주셨어요 아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아 아까 피카츄 못 봐서 너무 아쉬웠는데 바로 피카츄 들어갑니다 오 피카츄 너무 귀여운데? 피카츄야 들어가자 뭔데? 정상스카스가 10만 볼트? 어 귀여워. 아 그래도 삼성 정도 되니까 뭐 약한 애들은 무난하게 잡긴 하네요. 오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트럼펫, 큰 부게. 피카츄랑. 아. 아 근데 피가 조금 약간 애매한데 루가노 이거 이길 수 있을까? 자 피카츄 1 0만 볼트로 들어가자. 아, 저항이 아주 거, 아주 거세요 드래곤 크루 때려주고 와 반이나 차네 짜란 거 그러고 세긴 세. 역습 찬스는 또 뭐예요 이거? 블레보 마구 마구 마구 마구 마구 마구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성공. 어, 제발. 아, 루가로 공격 버텼으면 좋겠어. 하나에... 제발, 한 턴만 버텨줘. 어,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4성을 잡아야 이제 또 5성이 나올 확률이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 아, 잠깐만, 몬스터 뭐야? 나 진짜 4성 하나만 주세요. 음. 어. 와! 첫 4성이다! 와. 내 거야. 어, 만내거야만 내꺼야 오! 오! 송가리오 뜬거 이거 우성 오케 이 송가리오 노려보자 오늘 4성에 이어서 5성까지 뽑으면 진짜 초대박고 대박이거든요 네? 기압이 이게 한 300%가 떨어진대요 아니 이게 게임이 운동까지 되네 완전 갓게임이야 소가리요소가리요 오! 어? 뭐야 어, 와, 쏘가. 와! 우선 눈으로 건다니 내가. 자, 사성 니가 한 나오고. 거기에, 아까 짤랑 고우가 세더라. 짤랑 고우로 가자. 배틀 이길 수는 있을까요, 여러분? 우선은 좀 빡셀 것 같긴 한데. 와! 쏘가가좀 빠른 것 같긴 한데? 공격을 해주고. 아, 계속 기압 눌러줘야 되구나. 와, 쏘가리가 단단한 거 보소. 자루가로함오 네. 아, 왜 이렇게 안자 파고 파고 막아야 돼 막아야 돼자 딱딱딱딱딱 아, 아. 안돼 매트 드라이브 맞으면 죽겠지 응오 뭐래 이 와, 오더 캐릭터 피통이 왜 이렇게 커? 35, 35, 30. 피카츄야. 힘내. 아, 이제 절반이야. 기압 400도. 와. 뭔데 이시에아 간당간당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끝나. 오, 한 번만 더. 제발. 나 이제 힘들어. 35오 예, 작겠다 여러분. 에이. 야,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된다. 넷. 버텨줘. 할수 있다. 피카츄 한 턴만 버텨. 오케이. 배베노이한턴 버텼다. 아. 공격 마무리는 가능하겠어요. 와. 아니 결국에 못 잡았어. 오 슈퍼볼 떴는데? 슈퍼볼은 좋은 거 아닌가? 그냥 아직 몰라. 아직 몰라. 뜰수 있어. 할수 있다. 와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의 첫 가을의 도전이었습니다. 아 오성을 만나보기는 했지만 아직은. 역부족이었어요. 오늘 소아가 요 짜랑구가 생각보다 캐리를 많이 해줬고 거기 사성루가루함에또 거기 계시던 선생님이 챙겨주신 피카츄. 피카츄까지 이제 어떤 게임인지 대충 알았으니까 오성 사냥 제대로 들어간다. 기다려.